메모장으로 HTML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HTML은 태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꺽쇠를 이용해서 태그를 표시해 주겠습니다 HTML 대문자 소문자 상관 없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분 없이 써 주시면 됩니다 이제 HTML을 쓰면 HTML로 시작한다는 뜻인데 반드시 html을 시작하면 엔터를 쳐서 html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 html을 적어 주시면 html이 끝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세트적 html을 시작해 주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html 안에는 스페이스바 두 번을 누르겠습니다 헤드와 바디가 있습니다 꺽쇠를 이용해서 헤드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엔터를 쳐서 헤드를 닫아주겠습니다. 헤드 안에는 타이틀을 넣을 수가 있죠. 페이스바 4번을 눌러서 안으로 넣어주시고 타이틀을 적어주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엔터 컨트롤 V 슬래시를 해주시고 타이틀 안에 다시 글자를 적어 주셔도 되지만 타이틀을 이렇게 아래로 쓰지 않고 붙여서 한 줄로 표시해도 됩니다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줄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목에 제목 글꼴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한번 실행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저장 위치는 C 드라이브에 마우스 오른쪽 새 폴더 HTML을 해주시고 엔터 다시 엔터 쳐 주시고 저장 위치는 HTML을 선택해 주시고 파일의 이름은 test.html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이제 탐색기를 실행해 주시고 C 드라이브에서 HTML test.html을 더블 클릭하면 타이틀에 적은 제목 글꼴이 적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타이틀의 위치죠. 이제 헤드 밑에 바디를 적어주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슬래시 해주시면 되죠. 이제 바디에 제목 글꼴이총 6가지가 있습니다. h1이 가장 큰 글자고 슬래시 h1로 끝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6개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로 바꿔주시고 3 4 5 6을 해주겠습니다. 안에 내용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파일 저장 탐색기에서 test.html을 더블 클릭해주시고 인터넷 창을 열어보시면 타이틀의 제목 글꼴 그리고 바디 부분의 제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1이 가장 크고 제목 6이 가장 작은 제목 글꼴이 됩니다. 방가후 컴퓨터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방가후 컴퓨터의 영상의 재생 목록이